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공지를 올렸었어요 유튜브하고 인스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혹시 저랑 같이 셀프로 바닥재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? 하고서 공지를 내리고 신청서를 받았었는데요 아무도 아무도 신청을 안하면 어떡하지? 하고 걱정을 나름 했었는데 몇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신청서를 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집을 찾아가려고 해요. 이번에, 이번에 바닥재 시공을 할 것은 바로 얘예요요 부분은 저희 집 송장이 붙어있었던 부분인데요. 요 현대 LNC 쉬움 타일을 가지고 바닥재 시공을 할 건데 요게 데코 타일이에요. 일종의 데코 타일인데 준비물은 칼하나예요 왜냐면 안녕 말씀 드습니다 네 다시 준비물은 그냥 칼 하나예요 왜냐하면 얘는 뒷면에 스티커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형지 떼고 스티커만 그냥 쭉쭉 붙이면 된다고 해요 저도 요 제품 지금 처음 뜯어 보는데 같이 한번 뜯어 보실게요 박스를 열면 오, 오오오 짜잔 자, 요렇게 한장 한장의 사이즈인데 요게 이제 화이트 마블이라는 그 제품인데, 오, 재질이 얇아요. 이티여서요 정도 두께인데, 정말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, 요 뒤에를 보시면, 아, 요렇게. 스티커에요. 스티커 아마도 얘는 시공을 할때 사이즈를 재고 칼로 똑똑 재단을 해서 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고 시공 전에 바닥이 타일이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루라든지 상관없이 그냥 붙이면 되는데 대신에 평평해야 얘가 딱 붙을 수 있으니까 시공 전에 바닥을 먼저 깨끗하게 해둬야 할것 같아요. 요거를 틈새 없이 착착착착 붙이는 게 관건이니까요. 구독자님 댁에 가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받은 사진을 보니까 세탁기가 있는 그 베란다예요. 그런데 지금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나갈 때마다 신발을 신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 싫었는데 데코타일을 시공을 하면 쉽게 그냥 맨발로 다닐 수 있고 닦기도 편하고 청소도 아무래도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신청을 주셨는데요. 실제로 구독자님댁 시공장소의 모습이에요. 이사를 오실 때 실내 내부 인테리어는 하셨는데 베란다 부분은 필름지 시공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신 상황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전 분들이 사셨고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타이사이 백시멘트 오염도가 꽤있더라고요 쉬움 타일은 타일 사이 빈틈없이 시공을 하는거고 스티커 형식이라 시공이 정말 쉬울거라 생각을 했어요. 타일 사이즈가 안맞는 부분은 그냥 칼로 쓱 잘라서 스티커만 떼고 붙이면 완성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베란다 곳곳 마감이 엉망이더라고요 실리콘을 덕지덕지 막 발라놓은건 기본이고 모서리 부분들을 평평하게 시공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또이 베란다가 네모 반듯한 시공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네모여서 시공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. 그래도 최대한 모양을 맞춰 시공을 마감하도록 노력했고요. 탈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은 칼로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서 최대한 틈 없이 맞췄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다보니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한두번 칼질을 낸후 반대편으로 접어주면 수월하게 잘려요 저랑 구독자님이랑 같이 재단해서 붙이고 했는데 그래도 큰 장판 시공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각이 많은 공간보다는 네모 공간방이나 현관 시공이라면 더욱 쉽게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2.5평 되는 공간을 시공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그래도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건조기 같은 거는 앞으로 빼내서 바닥까지 시공을 했고 세탁기나 냉장고, 뭐 수납장 아래 같은 이동이 어려운 곳은 보이는 부분 최대한 보이지 않게 시공을 했는데요 만약에 시공을 하실 거라면 가능하면 짐들을 미리 빼놓고 공간에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신다면 더 깔끔하게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쉬움 타일 시공을 정말 쉽게 할수 있냐고 라 물어보신다면 이동할 짐이 적고 바닥이 평평하다면 접착제 방식의 타일 모듈 방식이라 혼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해답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구독자분과 함께 할 기회가 있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해주셔서 감사합니다.